너 누구냐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태천태천을 퇴천? 가기로 했거든요 여기 고추장 삼겹살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가 좀 분위기 좋은 카페도 가고 한강뷰도 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운전을 지금 2년 만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 켜, 깜빡이를 저희 집하고 서울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두달 동안? 그래서 너무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드라이빙도 하고 좀 멀리 가가지고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답답하잖아요 맨날 집에만 있고 살도 너무 많이 쪘고 향이 너무 좋은데? 맛있다, 이게. 아왜 상추하고 깻잎만 가져왔어? 요 야채가 저렇게 많은데? 오케이? 야, 근데. 밥 색깔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보여주고 싶다 이걸. 이거 보이나 응? 이게 밥 색깔이? 이게 좀 짜니까 확실히 밥이 있어야 되겠다 팔레 약수로 지은 가마솥밥 야채가 많으니까 상추 올리고 하나, 하나 <웃음> 아, 더 고기 맛하 나도, 안나 겠다. <목소리> 닭 보러 가자. 안녕 <목소리> 뭐야? 지금 무주 루터 뭐야? 뭐 저리 탈 해? 뭐 저리 커. <웃음> 나올 것 같아. 우와, 너 누구냐? 안 떨려져 있어. 이야, 공작 아니야? 공작? 이 뭐야? 너, 너 이름이 뭐냐? 아 나와 있는데? 아니, 부리가 부드러워. 어, 귀엽다. 잘뻗고 있었는데. 여기 강아지도 있고. 안녕. 안녕, 몽몽이. 안녕. 오 어, 얘는 얘뭐 뭐 이렇게 생겼냐? 어, 특이한 애들 되게 많다 여기. 야 오리랑 공생하는 거야? 닭이랑? 응? 이게 닭이 아니라 뭐지? 뭐야 흑염소야 진짜. 어, 어, 어, 아기도 어, 있어. 어 귀여워, 귀여워. 애기, 애기도 있어. 안녕. 여기 애기도 한번 봐봐 애기. 여기야 여기 봐봐 치즈. 평온한 곳이구만. 아, 아니구나? 문을, <웃음> 문을 열어야지 우리만 전면이야 어? 아? 우리만 전면이야 그리고 다 전면 주차인데 <웃음> 저만 초보운전이라서 후면 주차했어요 아니다! 전... 반대지 <웃음> 토스트 물의 정원 여기는 뭐 뭐가 있는 거야? 뭐가 유명해? 위에 내려 그래 하트존 물향기길 강변산책길 물마음길 물빛길 아,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많아, 진짜? 상상도 못했다. 엄마들이 애기들 많이 듣고 나왔네. 근데 아빠들도 많은데?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가? 이것 때문에 물의 정원이야? <웃음> 와, 날씨 진짜 화창하다. 이거 하늘을 어떻게 보여주지? 아 사실 여기 사람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,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. 이런 데는 이제 뭐실 외기도 하고 좀 넓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여기 또 포토존 있네. 물의 정원. 좀더 가까이. Nope. <웃음> 맑다. 좋다. 왼쪽은 물 마음길, 오른쪽은 북한강 자전거길 여기가 바로 물의 정원이에요 물이 많아서 물의 정원인가봐요 아니면 말고 모, 모델 워킹 <웃음> 아니야? 어이구야 여기 얘기봐 <웃음> 귀여워 어이구, 이거 완전 방어가 제대로 돼있네자 <웃음> 사이드 브레이크 <웃음> 키지도 않았네 <웃음> 후진 사, 사람 없지? 차와 차와? 확 어, 꺾어야 돼꺾야 돼? 어, 꺾어야 돼? 사람 없지? 아이고 나 애기들이 많아서 무섭다근아이 <웃음> 괜찮지? 가세요 가세요 네가 가세요 어나 아, 이런 길도 무서워 빨리 빨리 빨리 하얀색 빨리 아이고 2차 간다 2차 간다 되지? 어우씨 무서워 아이씨, 아니 아까 고속도로 달릴 때 있잖아, 사람들이 깜빡이를 안켜 깜빡이를 그냥 막 들어오는 거야. 그거는 느려서 어. 그래. <웃음> 아니 앞에 껴두는데 깜빡이를 안켜 껴두니까 내가 껴두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. 어떻게 쳐보잖아. 여기 한강이네 그러면. 와이쩔로 <웃음> 원래 이러는 거야? 담배꽁초 버리는곳맞네놀랍게데 좋다. 우리 자리만더놓자 여기 괜찮은데? 아우씨 벌레 너무 많다. 안으조명까 밤되면 막도 켜고 괜찮겠다 여기 도리리 <목소리> 여기는 옥상 2층 뷰입니다. 오, 멋있어, 멋있어. 어? 에라이. <웃음> 어디 어디 어디. 그냥 들어가자. <웃음> 요각도네. <웃음> 여기 역광인가? 그냥 내 얼굴이 빨간 건가? <웃음> No. 썸네일? 아, 내 눈! 아 완전 깔기에다 그냥 우유 섞은 것 같네. 어우 달어, 어우 달어. 어우 달어. 어우 달어. 어우 써, 어우 써. 떨어뜨릴 뻔했어 완전 꿀 발라놓은 것 같은데? 여기 안에 파이 안에 뭐가 들어가있다 달달해 맛있어 아 컵이구나 조, 조용컵 찌그러진 줄 알았어 <웃음> 지금 바깥에 노을이 지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왔어요 야밤 되니까도 야경이 이렇게 쫙 들어와서 좋네 저기가 스타필드 저기서 나 이렇게 찍어줘 어고. 네, 오늘 이렇게 퇴촌의 산마루 식당도 가보고 물의 정원도 갔다가 요새 카페까지 왔는데 맛도 다 좋았고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야경도 볼수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이 카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 좀 계속 찍으려 그래요 뭐 여러분이 뭐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뭐쭉 찍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